뜰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니나의 지금은, 지금은 뉴욕 미니. 아아 머리가 아파요. 몸도 으슬으슬 하고요. 아. 아. 맹구야 너 어디 아프니? 이상하게 아픈듯 안아픈듯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아픈 것 같기도 하고 어어 어, 몸이 추워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코로나 아니야 혹시?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코로나라뇨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야 맹구야 너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걱정돼서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보렴나 삐졌어요 선생님 나빠요 나 기분이 상했어요. 집에 갈 거예요. 예, 맹구야. 너 코로나 검사 꼭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웃음> 코로나 검사를. <웃음> 코로나가 아니라고요. 기분이 아프다고요. 네. <웃음> 아니, <웃음> 요즘에. <안> <웃음> 요즘에 이 코로나 음. 증상은 비슷하게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남이 코로나 걸리면, 어? 나도. 괜히 아픈 것 같고. 그렇죠. 왜 예. 네. 몸살 난것 네, 네. 같고. 네. 으슬으슬하고. 목도 아픈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예. 요즘 또 환절기고 날씨가 뉴욕에 갑자기 추워져서. 맞아요. 목이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음. 몸이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또눈 치우잖아요. 몸살이 또안 예. 왔죠. 여기 또. 그래서 음. 이제 코로나가 아닌가 막 이런데 좀아프다 그러면 주변에서 음. 코로나 검사 좀 받아 음. 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요 같은 시국에는. 특히 내가 좀 아프다 싶으면은 음. 코로나 검사를 좀자발적으로 게 좋거든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굳이 얘기 안할때안 그렇죠. 해도 내가 좀안푼것 같다면 당연히 의심 먼저 해봐야죠. 굳이 그렇죠. 걸린 거 아닌가?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네. 코로나, 코로나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야. 아, 그런 말 하지 마나 코로나 아니거든 아니 그 어, 이렇게 하시는 거 그렇죠 막 대놓고 그렇게 얘기 하기도 하고 어. 뒤로 괜히 섭섭해하는 거죠 맞아 섭섭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네 네. 이렇게 근데 왜 그게 섭섭하죠 왜 섭섭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걸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그 사람도 뭐 걸리고 네. 싶어서 걸렸겠어요 근데 음.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그걸 음. 숨기고 음.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 다른 다 사람들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검사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검사 받아보셨죠? 전 여러 번 받아봤어요. <웃음> 여러 번 받아보셨어요. <웃음> 제 잘못이 <세무시> 아닙니다. 갑자기 <웃음> 주변에 네. 확진자이 네. 나오면 어떡해요. 네. 가서 그쵸? 네. 받아 봐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촬영하는 날 아침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어요. 음. 네. 그래서 그 느낌이 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아팠어요? 저, 저는 아팠어요. 아 진짜요? 네, 서 아! 아! 막 이러면서 아, <웃음> <웃음> 이거 19금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 근데 이제 두 번째 받으니까 그때는 어떤 아픔인지를 아니까 대비가 음 되더라고요. 아 아프겠지? 대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받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생각보다. 안 아팠거든요. 네. 그냥 아, 너무 간지러워서지고 이걸 막 웃음을 참느냐고. 아,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감히 모르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위치까지 들어가니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충동증 비염이 있어 가지고 이비누깔 자주 다녀서 그 아. 들어오는 음.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응. 처음에 상상하기로는 이제 뭐 기다란 면봉 같은 걸로 응, 끝에는 응. 좀 부드러운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음. 응. 근데 그냥 플라스틱 가느다란 플라스틱 그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꼬챙이 같은 걸 넣든데요. 전 면봉을 드시던데요. <웃음> 다른 아 진짜요? 네. 저는 레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몇 시간 만에 나오는 거. 저도요. 어머, 다르다.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끝에 면봉이 안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빼쪽한 걸로 안을를 그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아프죠. 저는 끝에 이렇게 네. 면봉처럼 달려어요 아, 달려 있었어요. 예. 네. 다르나 보다 동네별로. 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뺏쪽한 쓰게... 걸로 막 아프죠. 아, 아프죠. 그래서 진짜 그런 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아하. 이제. 아주 가느다라, 실처럼 가느다라기 때문에 그게 막 네. 상처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람이 느낌이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게 들어가는 느낌이 네. 나니까 저는 어,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두 번째는 좀 마음의 네. 준비가 돼서 그런지 좀덜 아프더라고요. 오 네. 잠깐. 네. 한 5초 정도 넣던데요 아, 그렇게 오랫동안 넣었어요? 하나, 네. 둘, 셋. 이렇게 셋이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네. 이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와 음. 접촉을 했다던가 그쵸. 아니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 아이들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 음. 교육 종사자들 2 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음. 받아야 되죠 음. 그다음에 뭐 의료계 종사자들은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뭐 아. 어떤 변호사님은 네. 사람들 자주 만난다고 일주에한 어. 번씩 검사 받으신다고.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렇죠그 분들 알아서 좀 받으시는 분들. 맞아요 있고. 맞아요 아니면 내가 몸이 좀안 좋다 싶은 분들도 받겠죠 이게 예. 증상이 없어도 무증상 확진자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음.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 만났다 아니면 내가 사람들 좀 자주 대면을 한다 하시는 음. 분들은 음.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보험이 네. 없다 음. 그러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얼마 정도예요? 저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100불 그리고 요걸 어, 빨리 두세시간 내로 그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네. 50불 추가. 그럼 그, 150불 정도. 보험 없는 경우죠. 네. 어, 그 보험이 있는 경우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음.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40불? 뉴저지 음. 같은 경우에는 예 40불 네. 50불 요정도 하는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료 검사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줄이 길죠. 맞아 길고 예. 또 한참 기다려야 되죠. 네뭐 예, 얼전케어에서 무료로 한대라고 갔지만 음. 얼전케어에서도 돈을 받더라고요. 맞 예. 드라이브스루가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음. 워낙 뭐몇 군데 없고 맞아요. 멀리까지 가야 되고 네, 네,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음. 보통 본인들이 다니는 병원 에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예. 저는 이제 제가 뉴욕을 사니깐요. 뉴욕... 음. 을 이제 기준으로 무료 검사소 정보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어, 무료 검사소. 검사소. 네, 네. 있습니다. 이게 일단 아 어, 눈이 안 보여. <웃음> 어, 뉴욕 KCS 한인 봉사센터라고 있어요. 굉장히 오. 좋은 일 많이 하는 어. 단체인데요. 네. 여기서 월화수 이렇게 무료 자가 음. 테스트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그 사이트에 아, 가면은 네. 셀프로 자기가 이렇게 검사를 할수 있게끔 도와줘요. 오. 네. 월화수 장소가 다 다른데요. 네. 월요일에는 KCS 커뮤니티센터에서 음.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하요일은 예. 프라미스 교회에서 아, 해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First Church of God in Christ라고 음, 여기서 음. 해요. 이게 위치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2월, 이, 2월 마지막 주까지. 아. 네. 그래서 요전에 2월까지는 이세 네. 군데에 가면 할수 그렇죠. 있고 네, 네. 무료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약은 해야 되겠죠 예약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 그냥 워크인으로 가시면 되는 거 가시면 것 같아요 그냥 워크인으로 가면 할수 있다 가시면 돼요 오, 되게 에. 유용한 정보네요 그쵸 그렇죠. 이제 케이시스 아, 한인분들이 네. 쉽게 갈수 있는 장소니까 그렇죠 네. 가셔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음, 음. 그다음에 뉴욕주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무료로 이 코비드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거를 이제 NY NYC 헬스앤화스피러스.org 이 사이트가 있어요. 네. 요거 밑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음.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면 음. 퀸즈, 브롱스, 브로클린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음, 음, 음. 파이브 보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네. 이게 그 다음에 빨리하는 거 라피테스트 음. 그 다음에 항체검사 할수 있는 곳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pcr 검사를 할수 있는 곳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차가지고가서 검사를 할수 있는 곳도 있어요 드라이브 뚜루루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가 가까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네. 가시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음. 도서관에서 아, 검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프리레지스터라고 써있길래, 예. 혹시, 그냥 프리레지스터 한번 눌러봤어요. 예. 그랬더니, 페이퍼워크를 미리 할수 있게끔, 그 아. 예약을 하는 건 아니고, 페이퍼워크가 많잖아요. 그쵸. 그거를 미리 할수 있게끔 해주고, 예, 예. 그래서 갔어요. 음. 오늘 아침에 갔죠. 예. 일부러 방송에서 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웃음> 그럼 오늘 프리레지스터를 오늘 하고 오늘 간 거예요? <웃음> 프리레지스터는 며칠 전에, 전에. 했어요. 전에는 해야 되는구나.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하고 9시에 열거든요. 음. 제가 8시 45분에 갔는데 한 분이 줄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한 분이 또 와서 서서서 저는 세, 번째. 세 번째로 세번째 네. 그래도 뭐 네. 길지 않네요. 그렇죠. 음. 9시가 가까워지니까 뒤에 줄이 길게 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입장을 하면요. 어그 먼저 이렇게 문답을 해요. 문답을 음. 해서 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널스한테 가가지고 그 페이퍼 워크를 도와주세요. 널스가. 본인의 그, 이제 뭐 증상이나 뭐인포메이션이라 그렇죠. 적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음. 스텝이 빨리빨리 빨리 돼요. 그래요. 예, 프리레지스터를 먼저 해서 페이퍼 워크를 미리 끊어놓으시면 음. 좀 이렇게 프로세스가 빨라요. 그러 빨리빨리 이게 되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음. 검사도 빨리 되고 어그 장소에 따라서는 금방 결과를 알, 그러니까 두세 시간 내로 알수 있는 곳도 아. 있고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알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빨리 나오네요. 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예. 내가 비슷한그 기록과 예.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가 업데이트가 돼요. 아. 바로바로 바로 바로 체크를 할수 있어요. 어디서 그러면 음성 확인서 갖고 와라 했을 때 그걸 그거 가지고 왔는요 예. 괜찮다고. 무료예요. 네. 다 무료고. 네. 그 굉장히 알아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 네. 그래서 더 보기란 네, 클릭하셔가지고요. 그 뉴욕시 사이트를 들어가면 되겠다 네네. 네. 네, 네. 뉴욕시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백신 접종 그렇게 할수 있는, 그렇죠. 있는, 있는 곳 무료로 할수 있는 곳찾아볼수 있는 찾아서 네. 가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월그린에서 도 이렇게 음. 드라이브 투루를할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월그린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음. 그 장소를 또 확인하실 수가 음. 있고요. 네, 네. 다음에 항체 검사도 하셨잖아요. 네, 나 저는 음. 그게 이제 음. 어, 중국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막 발발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8년 막 11월 12월 이때였어요. 네네. 그때였는데 그때 미국은 전혀 음. 뭐 코로나라는 감염자도 그때는 발표가 안 됐고 검사 자체가 없었죠. 그랬는데 미국이 2월 정도부터 막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네네. 2월 3월 막.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감기가 감긴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독감이 아니더라. 음. 그때 11월, 음. 12월, 음. 1월, 맞아요. 이럴 때 그래 갖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도대체 감기인데 왜 독감이 아니면 이거는 독감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면 이건 뭐냐? 음.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 저도 그때 그래서 이제 편도선이 붓고 음. 그 편도선 염증이 귀까지 번지고 그래서 굉장히 음. 열이 심하게 나고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 모든 사람들이 미국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진자는 없었을지 그 공식 발표된 음, 음, 확진자는 그쵸. 없을지 모르지만 네. 중국이 이미 그러고 있는데 사실 뉴욕 뉴저지 지역은 중국에서 오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또 맞아요 신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여행 갔다가 한창 연말이 맞아 또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중국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면 여기도 충분히 음. 있을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은 못하지만 의심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음. 저는. 걸린 줄 알았어요. 오. 그래서 아, 나는 이미 항체가 생겼겠거니. 있겠거니. 음, 그래서 <웃음> 나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항체 검사를 먼저 음. 하자. 그러고 갔죠. 그때 당시 저는 얼전 케어를 갔었는데 그 얼전 케어가 그때 당시 막 코로나 한창 이제 막 우리 뉴욕 뉴저지역에 제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면 차들이 그 앞에 씁니다. 음. 그러면 나와요, 안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약을 주거나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황체 검사는 똑같이 이렇게? 아닙니다. 황체 음, 검사는 피를 뽑아요. 아. 음. 그 피를 딱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 그 실험실로 가서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까지는 안 걸렸고, 한 2, 3일 안에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내줬는데, <웃음> 없어요. <웃음> 그래서 엄청 실망했었죠. 그래서, 아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건강하시네요. 걸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그때는 아마 그러니까. 감겼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다행이긴 했었는데 여기는 항체 검사는 그렇게 피를 뽑아서 그건 항도 음.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항체 검사는 그렇겠죠. 피를 뽑아서 음. 하기도 하고 음. 코로나 검사는 또 코에서 하고. 네. 코로나니까. 예. 히, 히, 이렇게 코에서. 침으로 어?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데. 그래요? 네. 어, 음. 음. 음. 음. 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뉴욕과 뉴저지 이제 코로나 검사 이렇게 네. 한다는 거 저희 그렇죠. 경험담 소개드렸습니다. 네, 네. 네.